스트레칭 운동 같이 해보실 거예요. 다리 쭉 펴고 앉으셔서 포인 플렉스부터 하실게요. 10번씩 그로 호흡과 함께 포인 후앤 플렉스 후투앤 길게 3앤쭉4앤 길게 5앤 길게 6앤 7 e v e n 2 n 한 발씩도 하실게요. 준비, 원, n 2 엔, n 엔, 엔. 좋아요, 엔, n 엔, 일곱, 엔, n 엔, 흐, 엔, 스탑. stop. 좋으세요. 자 포인한 상태로 그대로 앞으로 한 다리씩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한 다리 밴드 한 다리 쭉피시고 가슴 닫기 후 30초간 그대로 유지하세요. 매일매일 스트레칭 같이 해주시면 언젠가는 한 달에서 두달 정도 후에는 일자 스트레칭으로 가깝게 스트레칭 가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호흡하시면서 후 스트레칭은 너무 무리해서 하지 않고요 편안하게 지속적으로 해주실게요. 4초 3초 2초 1초 자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요 반대 다리도 똑같이 30초간 스트레칭 후 등이나 허리를 너무 구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배꼽이 자기 무릎을 향해서 앞으로 길게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실게요. 후, 최대한 어깨에 힘 빼시고요. 목 움츠러들지 않게 머리 길게 늘려주세요. 후, 5초, 4초, 3초, 2초, 1초. 천천히 일어나실게요. 자, 비슷한 걸로 한 다리씩 사이드 스트레칭으로 안쪽 근육도 같이 늘려주실 거예요. 그대로 내쉬면서 사이드 후 유지하실게요. 호흡과 함께 후 다리도 플렉스 포인 같이 해주시면서 후. 튀는 다리 길게 해주시고요. 구부린 다리도 엉덩이가 바닥에 쭉굳도록 옆구리가 길어지시게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 M 반대 다리 그대로 펴서 사이드로 스트레칭 후 30초간 반복 양쪽 골반이 지그시 바닥에 닿아 있도록 해주세요. 한쪽 힙이 뜨지 않도록. 머리 경추가 너무 꺾이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5초, 4초, 3초, 2초, 1초. 자, 배에 힘 주시고 쭉 일어나 주세요. 그대로 앞바다리 또는 나비 자세로 해주시고 그대로 가슴 닫기 앞으로. 후 스트레칭 하실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쿠션이나 베개를 이용해서 조금 배나 가슴, 머리, 다리 쪽에 지지해 주시고 하셔도 괜찮으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후 계속 호흡하시면서 자,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요. 두 다리를 사이드로 오픈한 상태에서요. 포인 플렉스 같이 해보실 거예요. 되는 만큼만 사이드 하셔서 10번씩 플렉스. 포인, 앤, 투, 앤, 둘, 쓰리, n 둘, 포, n 둘, 뒤꿈치 길게, 둘, n, 식스, 앤, 둘, 7, and 발등 길게, 8, and, 2, 9, and, 2, last, 10, and, 좋아요. 자, 멀메이드 자세로 바꿔주시고요. 그 상태로 멀메이드 자세에서 상체를 왔다 갔다 움직이실 거예요. 10번씩 그 상태 그대로 트위스트, and, 제자리. 로테이션 할때 골반이 부드럽게 같이 따라서 움직여 주세요. 2 4 그래서 힙 조인트 릴리즈 할수 있도록 2 6 2 7 2 8 2 9 2 10 앤 좋아요. 자 그대로 트위스트 한 상태에서 바닥 짚으시고 그 상태로 컬앤 아치 골반 같이 움직여주세요. 컬앤 아치 앤컬 부드럽게 앤 아치 앤포앤쭉앤 파이브 호흡하시면서 쭉앤 식스 a n 부드럽게 움직여요. n d seven. n 쭉. n d eight. n 쭉. n nine. n n ten. n 좋아요. 자그 상태로 뒷다리를 뒤로 쭉피셔서 피존 자세로 연결해 보실 거예요. 되시는 만큼만 그대로 가슴 닫기. 후. 30초간 그대로 유지하세요. 가능하시다면 뒷다리를 뒤로 쭉 끼셔서 무릎부터 발끝까지 길게 리칭 해주시고요. 배꼽이 자기 앞무릎을 넘어가듯이 Two, one. 천천히 일어나실 거예요. 자, 이제는 햄스트링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그대로 닐링 자세로요. 앞다리 펴주시고 그대로 가슴 닫기. 이때도 배가 무릎 앞을 넘어간다 생각하시면서 그대로 유지해 주실게요. 앞다리 포인플렉스 같이 움직여주셔도 좋아요. 어깨 움츠러들지 않도록 흐 좀만 더 하실게요. 그렇죠. 그 상태로 이제는 쿼드 스트레칭 하실 건데요. 앞다리 밴드 그대로 뒷다리 가능하시다면은 구부려서요. 한 다리 오른 다리면 오른손으로 잡아서 또는 왼손으로 잡으셔서 상관은 없지만 편안한 다리 손으로 잡으셔서 쿼드 앞에 허벅지를 길게 늘려주실게요. 이 자세는 맨몸으로 하기 힘드시다면 뒷다리 쪽에 벽에 지지하시고 이렇게 구부리셔서 스트레칭 해주셔도 좋아요. 2, 1 잘하셨고요. 그대로 가능하신 만큼만 앞뒤로 스플릿 이 자세가 안되시면은 앞다리나 뒷다리를 구부리셔도 괜찮으세요 이 상태로 홀드 30초 후 스트레칭은 몸이 적당하게 온도가 올랐을 때 해주시는게 부상에 염려가 없으시고요 너무 춥거나 아니면 경직된 상태에서는 조금 더 몸의 온도를 올려주세요 그 후에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으세요. 자, 그대로 그대로 일어나시고 아까 했던 멀메이드 자세로 다시 한번더 반대쪽 다리 관절 움직여 주실게요. 그대로 앤숨 쉬면서 트위스트 로테이션 골반 같이 움직여서 앤드쭉앤드앤 쭉, and 5, and do, 6, and do, 7, and do, 8, and do, 9, n d o last, 10, n d stop. 손 바닥 짚으시고, 컬, 아치, 컬, 아치 연결, and 골반 같이, a n 움직여서, M3, d 4 h 골 e 과 척추 머리같이 M6, m four, M10, M11, M12, m m 1 m six, 6 m 길게, M18, m e n m 1 m e 1 and m 1 m n 4 n 1 m 1 a m d 7 n 1 8 m and t and 좋아요. 자 뒷다리를 뒤로 쭉 펴주시고 비존 스트레치 쭉 홀드 30초 릴리자 하시면서 복부가 너무 동그랗게 말려져 있지 않게 허리 길게 늘려서 배꼽이 앞무릎 정강이를 앞으로 넘어간다 생각하시고 어깨 귀 멀리 하시고요. 목에 힘 빼세요. 뒷다리 핀다리는 뒤로 쭉 리칭 해주시면 좋아요. 5초 더후 둘, 원. 자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닐링 자세로 우리 햄스트링 싱글렉 스트레치 하실 거예요. 뒷다리 닐링, 앞다리 쭉 피시고요. 요꼽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스트레치. 3 3 0초 어깨 너무 힘들어 가있지 않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정수리는 앞으로 길게. 좋아요. 10초 더. 조금 조금씩 더 늘린다 생각하세요. 2, 1. 자, 쿼드 스트레치 하실 거예요. 그대로 앞. 다리 밴드, 뒷다리 쭉 스트레칭 하시고요. 30초 동안 이대로 홀드 하셔도 되고요. 뒷다리 밴드에서 한 손으로 잡아서 조금 더 스트레칭 강하게 해주셔도 되세요. 10초 더 그 상태로 가능한 만큼만 앞뒤 스플릿, 앞다리, 뒷다리 가능하시면 펴지지만은 안되시면은 한쪽 다리 접어주세요. 30초 홀드, 그대로 스트레치, 항상 호흡과 함께 자, 10초만 더 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호흡하시면서 큰 호흡. 후, 투, 원. 아주 좋으세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앞으로 쭉피셔서 가슴 닿기. 포워드 밴딩 같이 하실 거예요. 앉은 상태 그대로예요. 다리 쭉피시고 가슴 닿기. 앞으로 후, 좋고요. 30초 그대로 스트레치. 햄스트링도 잘 스트레칭 되는지도 느껴보시고 허리 뒤, 등, 어깨 이 부분도 잘 스트레칭 되는지 한번 체킹해보세요. 후 10초 더 기다리실 거예요.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자, 이번에는 가능한 만큼만 다리 사이드로 오픈하시고 그대로 가운데 앞으로 몸 스트레치 앞으로 내려가주세요. 후 쭉, 후이 동작이 처음에는 당연히 힘드세요. 그러면 은 가슴 앞이나 배꼽 앞에 공이나 쿠션 두꺼운 베개를 두시고 그대로 엎드리주셔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다리를 쭉피셔도괜찮고요 만약에 이 자세가 너무 힘드시다 하시면은요 다리를 뒤로 쭉 엎드린 자세에서 한 다리만 한쪽으로 턴아웃해서 세모 다리라 그래요 그래서 한 다리만 옆으로 오픈하셔서 그대로 엎드려 주셔도 괜찮아요 스트레칭이 당연히 순환에도 좋고요 운동을 할때 관절의 범위가 조금 더 나오면 그만큼 근육의 범위를 크게 쓰실 수가 있어요.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운동의 범위가 조금 커지면 같은 속도, 같은 무게, 같은 운동 횟수를 했을 때 조금 더 운동 효과가 높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운동에도 좋고 일반적인 순환에도 좋으세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해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당연히 반대다리도 같이. 자, 그대로 다리를 쭉 뒤로 엎드린 자세에서요. 스완 스트레칭 네번 하실 거예요. 고급부터쭉 일어나시는 거 시선 멀리 보세요. 부시아 하듯이 겨드랑이 쫙 조여서 내려가시고. 앤투쭉 들이마시면서 일어나시고요. 내쉬면서 다운. 후. 호흡 편하게 하셔도 돼요. 내쉬면서 일어나셔도 되고요. 들이마시면서 일어나셔도 되세요. 앤 다운. 한번더 할게요. 앤포 쭉. 앤 다운. 어 좋아요. 그대로 스완 일어나시면서 애기 자세로 잠깐 휴식 취하실 거예요. 엉덩이 쭉 빼서 그대로 스트레치 스르르르 일어나주시고 편안한 아빠 다리나 부드러운 다리로 앉아주셔서요. 앉아 이제 목 스트레칭 하시고 마무리 하실 거예요. 크로스한 가슴 앞손 그대로 호흡하시면서 고개 서클두 번씩 쭉앤 돌리고 한번더앤 코끝으로 길게 너무 크지 않게 호흡과 함께 반대 앤쭉 들이마시고 앤 내쉬고 한번더 M 들이마시고 앤 내쉬고 자 그대로 정면 보시고 한숨 한번 흐잘 하셨어요